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찍사홍입니다. 저는 지금 동두천시 지행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긴 총두 개의 마을을 둘러볼 건데요. 모두 지행역에서 1km 떨어진 역세권 마을들이죠. 만일 저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놓겠습니다. 그럼 한바퀴 둘러보시죠. 구도심 전원주택은 이런데 있다.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 너... 혹하는 내부 영상에 침좀 그만 흘리시고요. 그 집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곳 바로 동두천시 지행동 전원마을. 오래된 동네의 전원주택은 과연 어떤 곳에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그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하철역이 보이죠 1호선 지행역입니다 여길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은 아파트 그 뒤로 아파트가 빠진 곳을 촘촘히 빌라들이 메꾸고요 바로 그 너머에 전원주택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도심 전원마을이 생겨나는 일반적인 패턴 딱. 여기 지 행동이 그렇습니다 오늘 볼곳 주변에도 추가로 전원 마을이 생겨날 조짐들이 털어 보이더군요 그래서 미리 이 동네를 파악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우선 총두개 마을 중첫 번째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뒤쪽에 가려서 여기선 보이지가 않네요 언덕 초입엔 작은 상가 주택들이 보이는데요 아직 빈 곳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으로 올라가면 아파트입니다 입구 쪽엔 가건물 몇 개와 편의점이 들어와 있네요 길 따라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전원마을 아, 일단 마을 왼쪽으로 분묘들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선산 같죠? 경사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가장 끝으로 가면 아, 길이 없네요 아랫길로 내려가 볼까요? 언덕을 따라 몇 가구가 놓여져 있는데요 길이 좀 특이하네요 3단계로 구불구불 끝까지 올라갔더니 역시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른 마을로 가볼까요 다시 왔던 곳을 지나 이번엔 빌라촌 그 위에 올려진 마을입니다 여기 뭐가 있긴 있어 싶은 곳에 자리해 있더군요 제일 꼭대기로 가면 그냥 밭이라 길이 끊겼습니다 돌아서 제일 아래쪽부터 훑어보죠 이건 뭔가요 작은 물류창고가 있네요 <웃음> 또길 끝에는 짓다가만 집들도 보이고요 이 아래쪽으로 타운하우스 전용 도로를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웃음> 돌아서 다시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그럴듯한 마을들이 좀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도 길은 뚝뚝 끊겨 있어 아쉽습니다 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역세권? 그래도 여기서 역까지 걸어가긴 힘들겠지 그럼 버스는 어디서 탈까? 또 여기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는 있나? 주변에 학교가 안 보이는데 초중고는 다 아파트 단지 쪽에 있겠지 외고가 있다던데 어디 있는 거지? 20년 넘은 오래된 신도시니만큼 당연히 종합병원 대형마트야 있겠지 근데 어디에 뭐가 있을까? 척 봐도 오래된 동네 별다른 개발 호재마저 없다니 참 아쉽다 그렇다면 근처에 가볼 만한 곳은 좀 있을까?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저와 함께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보시죠. 본격적인 도보여행 함께 시작해보시죠. 이 동네 교통편 괜찮습니다. 먼저 마을의 중심이 되는 교통수단이죠.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이걸 타고 도봉산역으로 내려가면 바로 7호선도 갈아탈 수 있죠. 여기에 도로도 괜찮습니다. 마을 위치가 대략 이쯤 되는데요 바로 앞에 3번 국도가 보이죠 이걸 타면 바로 동부간선도로와 만납니다 또 그림처럼 이 고속도로에 얹으려면 양주IC로 내려가야 되고요 여기서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 서울중랑IC까지는 대략 30분 정도 추가하시면 되고요 서울 북부 게다가 동두천에서 이 정도면 나름 괜찮죠 하지만 문제는 마을 자체의 입지 일단 버스정류장이 너무 멉니다 암만 역세권이라 해도 지행역까지 걸어서 가긴 힘든 거리 무조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두 마을 모두 5분, 10분 정도 걸리네요 그것도 이 높은 경사로를 따라 오르락 내리락 어르신분들께는 많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미워할 순또 없습니다 지행동, 교육여건도 역시 괜찮거든요 지행초 1.2km, 송내중앙중 1.5km, 동두천중앙고 1.5km 이렇게 초중고가 다한 마을에 모여있는 보기 드문 환경 게다가 최초의 공립외고죠 명문 동두천외고 역시 가까이 놓여 있습니다 전교생 기숙사제니까요 자녀가 공부에 소질이 있다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셔도 좋을 듯 <웃음> 2000년에 만들어진 지행신도시 조금 낡긴 했습니다만 대형마트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롯데마트가 동두천 터미널 안에 있죠 하지만 웬걸 종합병원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개원한 양주한국병원 여기서 약 20분 정도 걸리네요 부도심 전원주택은 이런데 있다 교통과 교육 여건이 우수한 마을 지행동 앞으로 좋은 터에 길만 잘 닦아 놓으면 훌륭한 전원 마을들도 속속 들어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노쇠한 모습에 호재도 없고 가볼 곳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네의 중심이 되는 지행역 당연히 로데오 거리도 잘 발달되어 있죠 웬만한 맛집들 여기 다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동두천의 메인 스트릿이라 불리니까요. 근데 인근 지역 군인들이 좀 많긴 하죠. <웃음> 또 북쪽으로 약 20분 올라가면 대한민국 명산이죠. 소요산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엔 경기 북부 어린이 박물관도 보이네요. 잘 보셨나요?